그 기분도 좋고 음. 우, 우, 우, 우, 노래를 한번 하시죠. 우리 난, 노래는 지금 안, 우리 화면에 안 들어가고요. 단평만 들어갑니다. <듣> 야야야야 나 오늘의 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니네 참시키면 잘한다. 야이냐. 이 유튜브를 우리 아들이 너무 재밌게 잘 봐. 아, 응. 봐. 아, 아, 진짜? 너무, 부끄러워. <웃음> 너무 재밌대. 어 나는 볼 때마다 재밌던데. <웃음> 야 근데. 너무 재밌대. 장어찜은 일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게 야 이렇게 넣어. 야이. 인... 그래 이렇게 한번 시키죠. <웃음> 옳지. 어 야. 어 그래. 어. 야얘 많이 고, 저거 했나 봐. <웃음> 아니 이러고 다녀야지. <웃음> 야, 빨리야! 아어 어, 잘한다, 어우, 잘한다! 우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우리 장어구이 먹으러 왔어요. 들어가세요. 똑같다, 레파토리가. 들어가세요, 여기 맛있는 집이래요. 들어가세요. <웃음> 네, 그랬지요. 나오세요 <웃음>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2번 나오세요 <웃음> 예쁜 집아제 요새 무슨 <웃음> 댄스 한다고요? 빛을 <웃음> <그걸> 보세요 <웃음> 여기 보세요. 네, 마무리 하시고, 옆으로 사라지시고, 3번 나와주세요. 기대돼요, 우리 희동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니, 네, 아 아우, 아우. 아니, 더 오세요. 아, 아침 마무리 아, 아, 하셔야죠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나오세요. 아, 아, 너무. 아유, 아유, 쟤 너무. 아유, 아유, 쟤 너무 불을 너무, 너무,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여기서 도 <웃음> <너무 탔던 웃음> 어, 그래. 네, 그래. 그로 나와. 그래, 우리 이렇게 서요 지금. 지금 안 접어도 돼. 이제 아안도 돼. 안 접는데 를잖아안돼안 나오면 안 돼. 보인다고 보여서 안 돼. 안 나오면 안, 안 보인다.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아니. 더 나오도 되는데 오. 이게 카드라면 어떤 게카늘라는 거. 벌써 알아? 아유 안돼안돼안돼리 좋은. 다아넌너번넌 번. <목소리도> 야 번. 넌 번. 해볼래? 너너 너. 정아. 뭐, no, no. no. no. no. no. 정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 아주 이야 어, 올라갔다. 아니가. 아니가. 이니가 아니가. 이니가 아니가. 이니 아니가. 이니가 아니가. 이니가 아니가. 아니가. 아니가. 아니가. 아니가. 아아 어한 명씩 가 얼치 얼치 한 명씩 가한 명씩 가야 얼치 얼치 얼치 이쁜 척좀해 지지배자가 음. 끝 거기다 들어 가 들어가 끝아 아우 힘들어